안녕하세요. 길입니다자 오늘은 ESFJ 유형의 인간관계와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개인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인간관계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 ESFJ 유형은 인간관계 분야가 본인의 특기라고 할수 있어요. 그만큼 사회성이 발달한 유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MBTI에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철저히 재미로만 보든가 왜냐면 그런 걸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물론 ESFJ 에게도 상대하기 어렵거나 피곤한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서툰 걸까 하는 고민은 거의 해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fj 가 mbti 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일지도 몰라요 사실 fj 는 이런 종류 의 고민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해본 적이 있어야 그 심정을 아는 거죠 먼저 ESFJ와 비슷한 유형들과의 관계를 볼게요. 거북기 ESFJ와 가장 비슷해 보이는 유형은 ENFJ입니다. 둘다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인간인데. FJ나 MFJ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이 사람들과 친하거나 뭔가 코드가 맞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한테는 정말 좋은 사람이죠. 따뜻하고, 푸근하고, 다정하고, 든든하고 뭐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두 유형의 차이점이 있다면 ESFJ가 좀더 단순하고 현실적인 면이 강하다는 겁니다. 반면 ENFJ는 상대적으로 생각이 좀 복잡한 면이 있고 이상주의자 성향이 있죠 이런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두 유형의 관계는 같은 ESFJ끼리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나쁘지 않은 관계요 서로 챙겨주는 관계니까요 물론 가끔씩은 말이 좀안 통하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 N과 S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심한 갈등을 겪게 되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ISFJ와의 관계인데요 사실 ISFJ가 오히려 ESFJ와 더 비슷한 사람일 수 있어요 겉모습은 그 어쨌든 ENFJ 쪽이 더 비슷하겠지만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같은 건 ISFJ 쪽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SJ그룹이거든요 게다가 둘다 F유형이어서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에 가장 잘 순응하는 타입들이에요 부모님 말잘 듣고 상사 지시 잘 따르고 그러면서도 싹싹하고 빠릿빠릿한 면이 있어요 반항을 한다거나 개긴다거나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유형 모두 인간적인 정이 많다 같습니다. 물론 FJ 쪽이 훨씬 적극적이죠. 오지랖이 넓고요. 반면에 FJ는 아주 차분한 사람이고요. 근데 이런 차이 때문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보완이 되는 거죠. 관계가 깊어질수록 공감하는 면이 더 많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ESTJ와의 관계를 볼게요. 보통 ETJ는 워크홀릭들이 많은데 FJ 중에서도 워크홀릭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일을 열심히 해도 좀 달라요. ESTJ는 일 자체에 관심이 많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편이에요. ETJ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일을 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ESFJ는 일도 일이지만 원래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정확하게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거죠. ESFJ는 MBTI 같은 성격이론을 전혀 몰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 성격이나 성향이 아주 다양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평소 그런 거에 흥미를 느끼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실제로 사람들을 많이 접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거죠.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이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세상엔 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걸. 그래서 ESFJ가 서비스나 영업 쪽에 특화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대화를 끌어내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어,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 친했던 내 친구 녀석하고 비슷한 스타일이네. 진상 고객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잘 알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다 보면 일도 잘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일 중에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알아야만 제대로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영업, 서비스 이런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올리면서 인정받는 사람 중에 ESFJ 유형이 많습니다. e t j FJ 관계는 일적으로만 보면 좋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라고 할수 있고요. 경쟁보다는 보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분야가 좀 달라서. 근데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갈등 소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TYF의 차이 때문에 서로를 오해할 수 있어요. 잘 모를 때보다 좀 친해진 관계에서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ESFP와의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는 다음 영상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이번엔 ESFJ와는 전혀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유형들과의 관계를 볼게요. 먼저 ISFP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IFP는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거의 모든 유형들과 잘 지내는 타입이에요. 가장 무난한 성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FJ가 IFP에게 잔소리를 좀할수 있겠죠. 그리고 IFP가 그걸 피곤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ISFP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주로 공적인 관계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ESFJ와의 관계는 공적인 관계에서도 비교적 괜찮다고 봐요. FJ는 공적인 관계도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바뀌곤 하거든요. 말하자면 직장 선배가 아는 형님이 되곤 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인간적인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업무의 성격 자체가 그런 업무가 있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서로 좀 친해야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이런 업무가 esfj와 잘 맞는 거죠 그리고 i n f p 의 관계인데요 이 경우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꼭 좋다고 할 수도 없죠 뭐라 까 무슨 갈등이 생기거나 이럴 일은 별로 없는데 그렇다고 서로 아주 친해지거나 이럴 가능성도 낮은 그런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esfj는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어 합니다 노력도 많이 하는 편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과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로 이런 면 때문에 FJ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우 역설적이죠 왜냐면 FJ와 전혀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람들과 별로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INFP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여러이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있거나 소수의 지인과 함께 있는 게 훨씬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ESFJ의 친화력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경우엔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면둘다 F 유형이잖아요. 이두 유형은 네 글자 중에 같은 글자가 F밖에 없죠. 근데 이 F 하나 같은 게 커요. 적어도 상대의 선의를 오해할 일은 없다는 거죠. 인프피 입장에서는 FJ의 방식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쨌든 나한테 잘해주려고 혹은 나와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아주 나빠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ESFJ는 상대가 그걸 알아주는 것만으로 일종의 보상을 받는 게 있거든요. 문제는 이걸 전혀 아예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 ESFJ가 손절을 결심하게 되는 거죠. 혼자 있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TU형들, ISTP, INTP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특히 이 사람들이 사회 경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회사 같은 조직에서 ESFJ를 만날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이 FJ와 불편한 관계가 되면 단순히 FJ하고만 불편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ESFJ는 직장 내 인간관계에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친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도 다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요. FJ가 무슨 정치질 대마왕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물론 FJ 중엔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저 친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숨겨진 의도나 복수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ISTP나 INTP가 ESFJ와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냥 어울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FJ와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누구든 다른 사람과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향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좀 서로 상관하지 않으면서 일만 하면 안 되냐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ISTP나 INTP는 성향상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거고요. ESFJ는 네가 그렇다면 할수 없지 뭐. 그래 좋아, 넌. 아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한쪽만 친해지고 싶다고 해서 친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냥 친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ESFJ가 무슨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나쁜 마음을 먹든 안 먹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고 ISTP나 INTP의 인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순진한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그냥 성향이 너무 달라서 그렇게 된 것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실은 그저 성격이 다른 것일 뿐인데 서로에 대한 오해와 착각 때문에 몇번안 좋은 말이나 행동이 왔다 갔다 하면 상대를 실제보다 훨씬 나쁜 사람으로 보기 쉽상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상황에서는 ISTP-ESFJ, INTP-ESFJ의 관계가 아주 좋을 수 있거든요. 공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 다른 사람과 얽혀 있지 않은 1대1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성관계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천상패필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ESFJ와 ESFP를 중심으로 외향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